금방 옷갈아입 나온다 했는데 되게 안 나오네 몇개 올라온다고 하니까 힘들어 <웃음> 자 은지가 왔습니다 안녕 너무 게으름뱅이 같아요 게으름뱅이 아니야 게으름뱅이예요 니 어떻게 거그 게으름뱅이라고 요 아니야 걸어가 오늘 마스카라를 안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촬영해야 될게 있어서 나가잡 <웃음> 볼까요? 아니요 무거워요 음. 카메라를 제가 계속 들고 있는 이유는 카메라가 무겁대요 언지가나 손목 진짜 약해 그래? 왜 약해졌대? 나이제아 한의원도 다녀 어. 핸드폰 많이 해서 엄지손가락 인대가 나가가지고 <웃음> 한의원에 나갔다 갔다 온거야? <웃음> 아니요 천... 진짜 하다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많이 해서 그런거 아니야 그럼 뭔데? 옛날에 다쳐서 그래 뭐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다쳤는데 옛날에 핸드폰 하다가 그래, 핸드폰 하다가... 아니야, 애니팡이야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... 노량진역이에요. 노량진역인데, 이제 1호선 타고 동대문으로... 고등 냄새 끝내줘요. 어. 어, 저 앞에 우리랑 똑같은 커플들이 있네. 어디로 가? 밥도 계속 저거야 저거 은색 가버렸요아어너 돼지야 난리야 자꾸 음. 나아 주머니에 손빼가 해서 삐쳤어 주머니에 손 빼라, 빼라 했다고 삐쳤다고? 어. 무슨? 어 그래? 알았어? 이게 좋아서 든게 아니라 니네 주머니가 더 넓고 따뜻하단 말이야 아니 걸리적거리는다고 계속 땡기고 있으면 야, 아, 내가 얼마나 땡겼는데 알았어 미안해 맞아, 맞아. 나, 나 맞아. 앞으로 맞아. 그렇게 하지마 내가 한 번만 봐줄테니까 고마워 안 할게 이제 아, 내... 됐어? 응 어, 내가 한 번만 봐줄게 알았어 고마워 대신해 너 이따가 나 버블티 써줘야돼 알았어 그게 너의 벌이야 알았어 아, 약간... 어저께 내가 버블티 다 먹어가지고 너 진정 상했구나 아 그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그래? 야좀 먹을 수도 있지 먹는 네. 걸로 오지게 뭐라 하네 그래? 야 내가 반띵으로 나눠 먹으려고 할게 일부러 너꺼에다 해줬는데 진짜 네가다 먹었어 야 아? 내가 법을 조금 그래 남겨줬잖아 진짜 코딱지 말네가 인스타그램에 만들어서 안, 안 먹은 거잖아 원래 나 계속 먹었었는데 지가 그냥 하루부터 먹어져 버렸는데 자 이제 짐벌로 돌아올게요 뿅 아잉 네? 때 네. 네. 그럼 봐봐 네. 네. 네. 네. 지 완전 간지 간지 폭발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보 네. 짠! 네. 성 몰라 <웃음> 둘까? 이게 이렇게 어. 낫겠지? 힘들어, 힘들어. 아, 이, 이, 이 만화 좋아 이, 이, 사람, 이 사람 너 들어볼래? 왜? 무거워 알았어 너 찍어줄까? 응. 너무 높아, <웃음> 너무 힘들어 보이네 내가 들게 그냥 <웃음> 수고하십니까. 수고하십니까. 수고하십니까. 됐습니다 <웃음> 오, 아마 내 화면을 봤을 너무 잘 맞추는 수없 시작을 해볼 텐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? 지금까지 이런 수는 없었다 오직 커밍팬드 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역대급 쇼! 저에게 사랑하는 모든 들을하지 마시고요 어, 오늘의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적인 와메이이 <웃음> <포기스마 웃음> 여기 있어요. 신세계를 선상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<웃음> 놀라운 즐거을 드릴 것이라고 <웃음> 아, 생각이 음, 니다들에큰 박스로 이해시오 또뭐 여기야? 아, 어. 힘들어, 진짜. 어이 <mad messenger> <maybe sucks> 아, 따라왔으면 잠 이거. 따라와 아, 이거. 아, 이이에요 마지막 날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세요 좋지? 어 뭐야? 냄새 좋지? 여기서 냄새나? 어 꽃에서 꽃 냄새나요. 네마음 이토고. 삼비 사비사비 언니. 사비 차고 이사비 차고. 우리 가이바위바에서진 사람이 아메리카노 성기. 그래? 안 냄은 찐거가이바위보 에버커토. 시청해. <웃음> 오늘은 허민피티 스페셜에 갔는데 제가 짐벌 촬영을 하느라 거의 모든 영상이 은지밖에 없어. 거의 모든. <웃음> 나 바빴어. <웃음> 너밖에 없어. 나도 나도 솔직히 찍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무거워가지고. 어, 차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. 너무 무겁고 어. 난 너무 바빴어. 나는 구경하느라 너무 바빴어. 바쁘게 막 돌아다니긴 하더라고. 어. 음. 자 이제 커피를 다 먹고 밥 먹으러 갑시다. 이제 밥 먹어야지 배고파 파스타 먹을까요? 오랜만에 파스타 먹는 거. 꾹꾹. 꾹꾹 호다다. 아, 뭐.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? 4호선 저기잖아 응. 우리 4호선이야? 아, 어, 4호선 타고 이수야 오 그렇대요 네 파스타를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희대만땅 자 도착했습니다 이즈키친 어, 여자친구 옆에 근데 우리 되게 웃기겠다 왜? 음식 나왔는데 하루 종 사진만 찍고 있어 둘다 어. 근데 맛있어 먹긴 네 짬반 이거 기름 식초 찍어서 너무 많이 찍은 거 같은데? 진짜? 맞지? 되게 얇다 기자가, 기자가 되게 얇아 음다 드셨어요? 아니요, 저작.. 오, 저직... 깨끗한데요? 저작 안 먹었는데요? 네 혼자 다 먹으면 없어요? 아니데요저 아니에요 진짜 깨끗해, 깨끗해 근데 날치알까지 먹었잖아, 이 멍청아 맞아, 내가 숟가락은 날치알까지 긁어먹었어 날치알 싫어한답며요안 싫어해요 근데 밥먹고 나오니까 네야 근데 밥먹고 나오니까 속이 차서 그런지 아. 어 별로 안 추워 아, 그래? 어 나도 기도리를 해서 그런가? 그것도 그런데 어. 배 속이 따뜻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별로 안 춥지? 어 근데 어. 돌아다닐 때가 없어 진짜 가야지 나 추워 별로 안 춥지? 어 <웃음> 안 춥지? <웃음> 방금까지 안 춥다 해갖고 갑자기 추워졌어 한입으로 몇말 하는 거예전정이리냄새 <웃음> 너 냄새나 진짜 너 냄새꺼야 너 냄새꺼 너 냄새고. 땀냄새났어 아까 너 똥냄새났어 머리에서 아, 너 똥냄새 안나 <웃음> 머리에서 똥냄새나 <웃음>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아 그래 그 잠깐만 아 어차피 팔짱을 껴아 이제 지, 지겨운 은지도 집에 보낼 수 있네 지금 말다 했어? 야 지금 입으로 방구 꼈어 방구... 개소리야 너방는 사람. 밥 먹는 사람. 밥는 사람. 는 거야? 야! 먹는 는 사람. 밥 먹는 사람. 밥 먹는 사람. 밥는사는사는사는 사람. 밥 먹는 사람. 는사는사 사람. 사람. 사 설랑, <웃음> 설하 이거 설사색이에요. 나는 똥색. 어, <웃음> 똥이랑 칼, 설사. 캐러멜색이야. 캐러멜이야. <웃음> 똥이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캐러이야 그래 초코랑 캐러멜 까 어. 네가 바라던 거야? 아, 어, 네. <웃음> 똥이랑 설사 이거 건더기. 진짜? <웃음> <웃음> <잠시만요. 웃음> 재밌냐? 어별라아이옷 <웃음> 이거 파 먹은 거아 엔딩 매트 찍는 걸 깜빡해서 은진는 이미 집에 갔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저도 이제 방금 이제 집 앞에서 내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커뮤 뷰티 페스티벌 갔다가 파스타 먹고 피자랑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하,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시치네요 아까 짐벌 촬영했는데 팔이 너무 부서질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